저도 있고 첩도 있고 아주 그냥 둘줄이야 항상 여자친구들은 많아 결혼도 안 했거든요 교환할 필요가 없지 돈도 많고 여자들이 늘 주변에 있으니까 있습니까? 남자는 사실 이 여자를 보면 귀엽고 하지 짓이 예쁘고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 중요한 건이 여자는 남자로 보이지만 이 여자를 응.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응. 노럼에의 분감은 어떨까요? 그러면 여기는요 서서히 대화가 없어질 거 안녕하세요. 대구의 운영궁의 혜령 제자입니다. 네. 남자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네. 여자분이랑 궁합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요 남자 자손은 아주 타고나기를 돈복을 많이 가지고 타고났고 음. 그래서 이제 한미표현으로는 고관이 아주 큰 사람이다. 쌀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자리가 있으니까 또 놓을 수 있고 또 놓을 수 있고 음. 거부사주로 타고 태어났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예민한 구석이 있고 까칠한 면이 좀 있어요 혹시 뭐 그런 이성훈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이세요?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관이널단냈수 그러면 네. 대감님 아니에요? 음. 대감님이니까 옛날 같으면 대감님이 쳐도 있고 첩도 있고 아주 그냥 줄줄이야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찍 장가를 가 처첩을 두는 사람이고 안그러면 아예 혼자 살아라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대박님이니까 여자가 끊이지는 않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까요 지금? 지금은 딱히 만나는 여자는 안 보이는데 음. 그래도 항상 여자친구들은 많아 이사람이 지금 나이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안했거든요 교우할 필요가 없지 돈도 많고 음. 여자들이 늘 주변에 있으니까, 있으니까 음. 어, 어. 대감님 뭐 여자 급하면 기생집에 가면 되지 안닫다고 마님을 둘러겠소아 어, 응. 그럼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없어 어. 웬만한 여자는 이 사람도 못 맞춰주고 음. 그 대감집에 마님으로 들어앉으려면 가문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마님이 아무나 그 마님 자리 에 앉을 수가 있나? 어.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음. 그러면은 이분 혹시 좀그런건 보이세요? 결혼수나 뭐 이런거? 어? 어? <웃음> 그거 계속 혼자 살아야 되는 넓은 집에 뭐 하인들도 많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 <웃음> 그 사주 하나 더 드렸었잖아요. 음, 요, 어, 요. 요 나이가 오래 만둘인데도 아주 아기같이 해말고 밝고 맑고 네. 명란 자손이고 재주가 네. 많아요. 요 사람이 음. 이것저것 시키면 다 잘해. 팔방미인이다 이제 소리가 나오니까. 음. 그러면은 이 남자분과의 궁합은 좀 어때 보이세요? 이 여자분이랑. 둘이 그냥 오빠 동생 궁합이지. 뭐 물론 호감 정도는 생길 수는 있어요. 여자애가 굉장히 밝거든. 응. 중요한 건이 여자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. 이 남자가 사실 남자로 보이잖아요. 이 여자. 아, 여자가 응. 이 남자분을. 응. 남자는 사실 요 여자를 보면 귀엽고 하는 짓이 예쁘고 한 번씩 호감도 가고 그래요. 근데 이 여자가 봤을 때이 남자가 자기 그 이상형이 아니에요. 요 여자는 사실은 내 세계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여자고 네. 내가 맞는 세상이 있어. 네. 약간 어떻게 보면 사 차원이지 오죽 말로. 둘 사이는 어떤 이성적인 걸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죠어렵지 여자가 저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...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. 네, 이 남자분은 그 배우 이서진 씨고요. 아... 네, 여자분은 역시 배우 정유미 씨라고. 이 여자는 좀 예술적인 남자를 만나야 돼요. 공감을 해주고 네. 이 남자 그럼 공감 못하는 사람이에요. 아 이성적인 사람이구나. 근데 이사람이 여자분은 사자원이고 내만의 세계가 있고 공상을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이게 여인이 되고 또안 뭐 되지. 음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려면 조금 로맨티스트. 응좀 음, 공감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만약에 둘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걸 물어본다면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요. 여자는 선배님. 그 오빠지. 네. 그 이상은 아니거든. 아. 근데 야, 이 서진씨는 좀더 마음이 그래도 좀더 여자로 보이거든요. 아, 네. 어, 어, 어, 어. 왜냐면 참아잖아. 사람이. 아. 응, 응, 응. 좋은 오빠 동생으로는 잘 유지가 되겠네요. 그럼요. 네. 어. 근데 만일 이두 분이 응. 많이 만나게 됐어요. 응. 그러면 그두 분의 궁합은 어떨까요? 그러면 여기는요. 응. 서서히 대화가 없어질 거예요. 처음에는, 처음에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. 네. 그냥 일단 둘이 서아서삭 만나잖아. 근데 네. 사실은 조금 만나다 보면 그 다음에 대화가 돼야 되거든 남자 여자가 아...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안 맞는 추거야아 아까 말씀하신 코드가 안 맞으니까.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둘이가. 네. 예, 사는 세계가 달라요. 예. 음, 알겠습니다. 이두 분한테 뭐 조언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지금처럼 이제 좋은 선후배 사이로 오빠 동생으로 지내시면 네.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네. 정유미 씨도 이제 혼기가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라서 네. 오늘 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 여자 분도요? 혼기가 응. 어. 좀 늦게 들어와요. 45 정도? 아... 어,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친구로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